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부 고추장 여러분 그린애플입니다 자 이번엔 와단 대여용과 와단 와라 이차 시작합니다 오자아 더빙 아. 아무 일도 없으니까 좋네 아무 일이 없으니까 좋네 그치 좋지 어? 와다 노아라 타치마야 씨 무슨 일이시죠? 아니 그냥 잠깐 와다 노아라 어디 가나가니? 네 산책이라도 할까 해서 어머 그럼 같이 가도 될까? 저야 상관없지만... 그럼 별의 바다로 가보자 네! 빠바바바바바바바바 부금 좋아요 별의 바다가 여기였나? 네. 오, 별의 바다가 여기온거 기억하는데 맞나? 어 별의 바다 맞다 라라라라라라아 미리 얘기하지만 캐릭터마다 이게 많~ 격가 많아서 목소리가 겹칠 수도 있고, 다르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이해해주세요. 따라란따라란따라랑따라랑따라랑따라랑따라랑따스랑따라랑따 부금이 라랑따라랑따라랑부라랑따라랑따라랑따라랑따라랑따라랑따라랑 그라네? 저기 와다 노하라 네? 뭔가요? <웃음> 매번 생각해야하는데 나는 너가 자유롭게 살아 걸 리가 있다고 생각해 에? 너는대모사슴 님의 딸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바다에 열매일 필요는 없어 너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저 이렇게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돼. 키 차이가 음 어쩔 수 없어. 이게 와다노아라는 아직 어리 어려요. 율란커이 오세요, 그 와트아. 확실히 넌 자유, 정말로 우스마녀야 너는 이 바다에 있어 필요한 존재. 하지만 무료하는 와다노아를 보는 건 너무나도 괴로워. 너를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아. 이 바다가 전부가 아니야 와다 놓아라? 너에겐 좀더 크고 자유로운 세계를... 다치마 씨. 저는 이 바다의 열매인 게 아니에요 <웃음> 자신의 의지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바다를 정말 좋아해요 제가 태어난 고향이니까 저를 키워준 바다니까 전 힘든 일도 잔뜩 있어요 하지만 전 그런 것에 지지 않아요 제 고향은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하니까 그리고 그런 쓸쓸한 말 하지 말아주세요 사츠만 씨랑 만나 못한다는 게 오히려 더 힘들어요 미안해, 넌 미안해 너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한 아이구나 너무 심하게 걱정했어 미안해요 아니야 이쪽이야말로 음. 나는 훌륭한 마녀야. W E D S 3199의 어소제거터. 지금은 제가 있는 건다치연시가 있어줬다 뿐이에요. 어 아직 물 오기 덜풀렸다와라나알와라나는 <웃음> 정말 착하구나. 따단 그런 점도 너 아버지랑 닮은 것지도 모르겠네 아, 아버지랑? 응대버스님은 음, 정말 정말로 상냥하신 분이었어 가끔씩 돌렁대는 점은 너.. 너랑 꼴닮았지 에? <웃음> 아뭐 옷시계 쪼여야 되나? 맞다! 중요한 게 깜빡일 수 있었네 응? 이번 마을 밤에 성에 연애를 해줄 정이야 연애? 응 음, 괜찮다면 크로마키 씨도 부르셨으면 하는데 와다노아라를 도와주신 것에 대한 답례를 해드리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하지만 왜 갑자기 그런걸 결계도 원래대로 돌아왔고 다들 열심히 힘냈으니까 가끔은 다같이 즐겨보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해서 물론 너도 말이지 그랬군요 그날 이오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음 지금은 그렇지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지만 아 태연과 와다거라이 <웃음> 그림체 너무 갖고 싶어요 열심히 그리면 되겠지 깜 피아노 진짜 했죠. <웃음> 음. 오늘도 피아노 칠 기분이 아니야. 벽계를복권으로받아에는 평화가 돌아왔어. 하지만 정말이 걸로 된 걸까? 아니, 끙끙대서는안 돼. 그래, 나같이 어디랑 놀러 가볼까? 목소리가 쪼이짖다요. 더 쪼야지, 에이. 아, 어, 이제 더 쪼야 됐다. 저기, 애들아 기분전환이라도 하러 어디 안 갈래? 기분전환? 천사한 크림캔럼크 그렸으니까. 좋아. 정말? 그럼 어디 가볼까? 아빠, 가본적 없는 곳으로 가는게 좋겠어 닭꼬치집 아? 아. 그럼 거기 어때? 그러니까 무지개섬이었나? 기분좋아하기에 딱 좋은지 않아? 무지개섬 그거 찾네? 그럼 그쪽으로 갈까? 조금 멀지만 오늘은 날씨도 좋고 분고 같고 예쁜 무지개 볼수있을지도와 가자 가자! 가자! 어? 라자 어이, 후카미는 항상 라저를 해. 좋아, 그럼 준비하고 배까지 가볼까? 후카미는 항상 라저를 해칩니다 와, 난 처음 알, 응. 항상 뽀때보다 라저를 외치더라고. 응. 준비했으니, 렛츠고! 어? 에리카는 생각보다더 멍청하지? 어? 아? 멍청하다 들었는데, 어? 멍청하대요, 불쌍해. 뭐, 헤리카는 멍청하다는 속보가 있습니다. 오오오. 빠빠라라 으흠. 가잇, 아이고. 피겼다. 아, 이거 돗줘야 되는데? 이겼다. 아 어쩔 수 없어. 나목 초반 안 풀렸어. 아, 아 목이 안풀아 와다 놓아라. 왜? 아직 고민하고 있니? 엥? 딱히 고민하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보이지 않은데. 못하면서 참. 지나친 걱정이야. 난 괜찮아. 따 졌다. 왜냐면 외모카 가위 박대잖아. 불쌍해, 칼, 이 밖에 안 돼, 불쌍해. 불쌍한 매카이 밖에 못 내는, 불쌍해. 어, 멋찌개 풍선, 너무 좋아요, 라라라라 따따따, 도착! 무찌개 섬, 세이브. 오오오우와오오 대박 오오우 오, 점프 잘한다 오오오 랄랄풍선이 잔뜩 예쁘다 터뜨리고 싶다 팡요 Praon 메모카 아들어 벌써 옷도 힘들어 와라라라라 떳떳떳떳 짱자 햄소세지 방패 깨또 a n 방패 오케이 세이브 사람은 목, 목을 더 쪄야 되나? 잉 여기! <웃음> 그렇지 소나지 몽패 하하 저주에 가면 깨또또또엉 저주의 가면인데 딱히 저주를 받지 않는다래, 어머나. 아, 배고픔이 일종의 식량. 내가 이거를 하면서 미리미리, 이거를 깨려면 텐셉팅을 해야 되더라고. 안그러면은, 보스전, 이제, 조금 이제 더갈 때마다 세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화를 미리 해야 된다. 미리 템을 세팅을 해야 돼. 박스 사서. 이제 올라가보자. 잉. <웃음> 배고프면 1년 식성맞저 이제 올라가면은 된다. 응? 아, 밑으로 가야 되구나. 오킹 또 있네? 아 이거 마르사탕은 다른 거였어 쓸수 있는 거였어 괜찮아? 쓸수 있는 거니까 괜찮아 여기로 가서 밑으로 쭉 가면 돼 여기서 이제 밑으로 가면은 뿅뿅뿅뿅 <웃음> 어제 목소리가 잘안 나온다. 목좀덜 풀렸다. 마 아, 기억이 안 나. 대사가 기억이 안 나. 어라, 와다노라네? 아, 와다노라씨, 안녕하세요. 오연이네, 너희들이 오지게 보러 온 거니? 네, 맞아요. 잠깐 기분전하느라. 그랬구나, 난 로브코 아에 하도 돼서 가지고. 먼저 보고 싶다고 말한건 크로마키님이시잖아요. 그랬었나? 아야, 그러니까 왜 일일이 때리시는 거예요? 역시! 우리 들은잘 왔다 찍사용보라 다행이야! 응! 아! 맞다! 크로마키씨 이번에 헬시 해상에서 연애를 열 예정이에요 크로마키씨도 꼭 와주세요! 에? 정말? 그럼 가볼까나? 아! 그런 이야기 못 들었는데 에? 분명 실수로 전달 못한 걸 거야 역시나 잊혀진 거구나! 그렇지 않아 잊혀진 거야 그러지 않다니까. 아! 이 처지지도 더 거의 돌아오지 않으니까. 죽자. 메모카. 도피? 왜 그래? 무지개가 봐야. 에? 부지개부지개 레인보우 시스. 레인보우 시스 시즈? 음. 와, 정말 이쁘다 아우! 안 보셔. 와, 그동안 스트레스가 확대를 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쌓여 있었어? 네, 뭐. 하도 때리는데 안 쌓이겠냐, 스트레스가. 그렇게 때려야 되네. 저기 타 핑크가 알아? 저 당신이 원에빌면 손이 이렇게 씁니다. 패턴부모치게. 부식기는 별이 아닌데. <웃음> 아, 아, 귀여워. 민트 대빙이 공격. 아. 민트 대빙이 공격. 자, 잠깐 그만. 이거 진짜 민트 뱅이 너무 크잖아. 꾹! 민트 대빙이 공격. 희하, <웃음> 끈적거려. 하지마. 패턴 무지개 아직 낀다. 나 오늘 나와 귀를 빼는 거야! 기를 빼지 마! 근데 민다팽이는 대체 어디서 손내 넣은 걸까? 궁금하다. 뭐지게 예쁘네요? 응? 음? 아, 뭐, 그러네. 그로마키시도씨는보지게 좋아하세요? 응? 음? 싫어하는데? 시, 싫어하세요? 응, 음, 완전 싫어. 아, 왜, 왜죠? 예쁘지 않은가요? 무지개 음 응, 예뻐 예쁘네 엄청 응? 어? 하지만 옛날에 떠올라 무지개가 재보인 곳에 살았었어 그랬군요 응? 뭐 아직 못 얘기지만 하하 역시 고양이 마우스, 마법사야 하다니까 아 그러고본 연애는 언제 라는거야 그러니까 이번 마을의 밤이요 알았어 흥, 바다에서도 그런거라는구나 먹기 뭐, 저주하는 편이에요 그렇구나 어떤 이유를 붙여서 말이지 연애는 다들 좋아하니까 맛있는 밥 닭고기는 형성 못해 하지만, 저 술은 못해요. 어라? 그랬어? 저도 술을 오래해요. 전에 강제로 보겠을 때참 재밌었지. 그, 그만하세요, 진짜. 너무해요. 뭐, 일단 간다고 전해줘.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유, 힘들다. 다신 쭈꾸인게임할 때 이렇게 많은 건안 맞는 거로 해야겠다. 너무 많으니까 복잡해서 목소리 외우 순서 외우기도 힘들어. 어 겹... 겹... 겹... 겹... 겹치거나 어떨 때는 바뀌어! 와다노아라 목소리도 바뀔 때가 있어. 어 너무 슬퍼. 하필이면... 딴딴딴딴딴딴딴 따따따따따 <목소리> <목소리> 정말 점프 잘하는 것같아 점프 만렙 같아뭐 무지개도 볼수 있으니까 잘 됐네 응 좋은 산책이었어 별똥 무지개 버추이 미니 좀더 놀자 깨끗한 소매 가고 싶어 에이? 깨 멀다고 괜찮차냐 가자 가고 싶다 난 가도 상관없어 응, 그럼 가볼까? 야호! 야! 나 너무 힘들어. 시작하지 얼마 됐다고 힘들어. 30분 막, 30분, 얼마 안 됐는데 힘들어. 아, 너무 많이 늘었다 다들 지쳐서 자고 있고. 어렸을 땐 밤늦게 돌아가면 다치연 씨한테 엄청 혼났었지. 그거, 낯 나서는 밤늦게까지는 어느 일이 많이 없어졌지만. 아... 아니... 그때는 자주... <웃음> 내가 죽겠다... <웃음> 죽겠어... 난 믿고 있으니까... 난 죽겠어... 뭘 믿어... 난 죽겠다고... 힘들다고... 대형가 받아 놓아라... <웃음> 힘들어... 음. 다시는... 이렇게 많은 거 되돌아간다... 그리고 다리 차올라 만월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감이 졌네? <웃음> 뭐지 왜물 먹으면 되고 물안 먹으면 물의 물 버프가 사라지면 다시 목소리가 <웃음> 힘들어진다. 아. 하지만, 이제 갈 시간이야. 좋아, 슬슬 준비하자. 뭘 준비하죠? 준비할 게 많은가요? 이미 준비 안 해도 아름답게 입차려 입었잖아, 유. 다들 슬슬 갈 시간이야. <웃음> 준비는 됐어? 준비는 오케이. 괜찮아. 준비는 됐어? 응, 그럼 갈까? 세이프... 이... 그전에 산점 들려서 팔꼭 가야지... 아이템을 팝시다... 판다... 어디 보자... 말아서... 고기 방패... 어... <웃음> 뭐야... 왜 그,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웃음> 이거 왜 이렇게 뭐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비싸? 와돈 무적 됐어. 와 뭐야 이거? 어? 돈이 구구구구 구 그랬는데? 어? 뭐지? 어? 뭐지? 그러면와 <웃음> 돈이 무적이야. 아, 다 사놓자. 지금 아니면 야! 나도 처음 알았어! 이게 무적이 될 줄은.. 돈이 많... 이렇게 9999가 될 줄은 몰랐어. 와! 때 부자 됐다! 금의 가복 팔았더니 돈이.. 야, 진짜 금은 금인가 보다. 현실 반영 오진데? 현실 반영 너무 오진데? DGHW 유니 어서오세요. 트아 어서오세요. 뿅. 용뚠딴 딴딴 딴딴딴딴 시세전용 아 이제 또 목을 더 쪼여야 될 때가 됐다.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용, 여기 가면은 이제 해신의 연애를 연회를 열잖아요? 그럼 캐릭 대부분 다 모여있겠죠? 그럼 난 뭐고 더 쪼여야 되죠? 그럼 난 이제 죽어가죠. 으으으어으어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반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뭐말 걸어 어는게 있네? 오아씨 <웃음> 이젠 잊숙게 췄지만 그래도 호소 쟤네리카는 기분 나빠 렇게렇게 하하하 빨구 와다 나아라원나은다 잊어버리고 신나게 죽여도 돼샷했치다 와다노아라, 너도 즐기라고? 아, 맞다, 오늘 내가 찐자야빠빰빠빰 으흐흐, 와다노아라, 재밌게 즐기고 있니? 안녕. 지기 재밌게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빠도 건강에서 다행이에요. 응 음, 좋네. 여, 와다노아라. 테리볼로도시, 오 어, 이제 괜찮으세요? 음 거의 다 나왔어. 아직 많이 움직이었지만. 의리하지는 마세요. 첫 속. 즐길 거요, 예스. 빵빵빵. 그러게, 나도 궁금해. 아 정말로 할기차네요. 정말이지, 나도 한잔 마실까? 야, 뭐, 아직 다 나온 게 아니잖아요. 술은 안 돼요. 동영상자는, <웃음> 어, 그렇진, 그렇지. 아쉽네. 아빠, 무리하지 말고. 괜찮아. 빨리 먹고 싶다. 어로로. 다들 지금까지 만이들었지 이럴 때야말로 즐겨야지. 아, 진행자가 뭔가 말하고 있어. 빰빰빰빠라빠빠.